자 오늘은 트윙클머리에 이어서 헤어머치? 헤어피즈? 아무튼 내일 이제 곧한 한 12시간? 아1 2시간이라 6시간 이후에 출국을 하는데 방콕 가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머리를 따로 친구네 집에 왔습니다. 일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까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요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민트색이 초등형 때한테 인기가 제일 많다고? 네. 난 초딩인가 그럼? 근데 무슨 색 추천해주세요 또. 저 코멘트 할게요 네. 추천해주세요. 뭐 어, 머리카락만 추천해요 <웃음> 머리카락 거. 이것도 괜찮아 이거 한번 어. 해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짓은> <웃음> 핑크색? 핑크색은 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아. 끝에가 검은색이에요. 어. 아, 그라데이션이, 그라데이션다 되는 색깔이구나. 근데 네, 고객님은 머리가 지금 갈색이. 갈색이라서. 위에 색을 갖춰야 된다 하면. 약간 아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검 색은. 여자 초등학생들이 <웃음> 가장 인기가 많은 색인데. 이유는. 엘사 <웃음> 색이거요 아, 엘사. 그리고 성인 여성분들은 이런 색깔을. 음, 네. 어 이거 괜찮다 무난하고. 네. 이거 해볼까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도 괜찮습니다. 오 이거 좋네. 콜. 아 근데 이왕 가는 김에 좀 화, 다른 색을 해볼까. 네 그러니까 계속 입으로 무난한 거를 <웃음> 외치시는 거치고는 아니 어차피 가, 어차피 하러 하고 이제 가는 김에. 좀 그냥 튀는 색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거지 민트색? 엘사? 엘사? 엘사? 엘사? 어! 저기요! 필름 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제니한테 샘플이 있으니까. 제니한테 아 그러네. 얘한테 네. 샘플이 있네. 어 진짜 민트색 예쁘다. 네, 이거, 이게 아까 그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어아 그러네. 아 근데 이게 더잘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 엮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때요? <웃음> 뭐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 진짜 무난한 스타일 이거네 그치? 음. 엘사? 근데 옷을 뭘입으죠 뭐 옷을 그냥 막 연한 청도 하나 있고 근데 연한 청 이런 거는 딱 요런게 저는 블랙 블랙이랑 핑크가 있었기 때문에 핑크를 한것 같습니다 하, 노란색 옷도 하나 있고 연한 청, 청색도 있고 라인을 잊어버리세요 아니 근데 약간 이게 괜찮은 것 같긴 하다 무난하게 그지? 진짜 무난한 스타일.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안 무난하지? 뭐. 아니 너 반짝이를 했으니까 알잖아. 어. 막 엄청 내 자신이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라 아니야 거. 학교 가니까 애들이 막. 선생님! <웃음> <웃음> 저 멀리서. 선생님! <웃음> 아 근데 이걸 했으니까 이거가 낫겠다. 색이, 톤이, 그치? 그럼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하실 거예요. 왼쪽? 왼쪽이다. 어디 가나? 나 오른쪽이 나. 오른쪽이다. 왜냐면 내가 보통 머리를 이렇게 해. 그것 때문에 여기가 모량이 근데... 많아. 아보150 그, 그, 그, 그, 아, 150이면 얼마지? 150다시 3,000. 아니야. <웃음> 5,000원? 오, 이 색깔 꽤 마음에 드는데 나 방콕 가면 이제 거의 뭐 힙? 힙해지겠는데? 서비스로 반짝이를 해드릴예 <웃음> 반짝이 근데 약간 그 색깔이 변한 것 같아. 아닌가? 아 그게 원래 나 응. 오래 지나면 색이 그래? 약간 밑에다. 그니까 러 약간 은색으로 이렇게 될것 같아. 뒤에가 없더라. 뒤에다 해줘. 마데인 차이나. 뒤에다 해주세요. 너무 힙하게 하고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제 제일 튀는 사가이제 <웃음> <웃음> 방콕 가서 인증샷 찍을게요. <웃음>